<웃음> 자, 잘들 계셨, 계셨나 계셨 모르겠습니다. 에, 오늘은 양력으로 2008년, 아, 2018년 2018년 아, 2월 11일 음역으로는 12월 26일 갑수리입니다. 갑수리 갑술일. 그러니까 일요일 지금 2시 48분이네요. 내가 이 천일이 말이죠. 우리, 여자분들, 참, 머리 기른 분들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이 천일이 머리를 기르고, 아, 이게 머리 관리하는 게 지랄이야, 지랄. 그러니까, 여름은, 여름에는, 날떴하니까 대충 말리고 씻고, 조금, 날만 땀 흘리고 하니까 씻으면 되는데. 이천 처지는 참 게으른 얘기 같습니다. 만 이틀에 한번 머리를 감는데 머리 감기도 지랄. 그다음에 이거 말리기도 지랄. 말리기나 그나마 이천지는 머리 수집이 별로 없어요. 머리 수집이 별로 없는데 순마고 머리 기른 여자분들은 이거 관리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도 날마다 출근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감고 당길 텐데 물론 게으른 분들은. 이 천일 같이 이틀이나 삼일 건도 못 듣게 실로나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자분들 중에 긴 머리 좀 대단하십니다 대단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여자분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은 귀찮으니까 응? 귀찮고 막그 관리 힘들하 힘들고 하니까 <웃음> 쇼커트로 자르고. 빠마야 빠갈 빠갈 지져버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 자꾸 귀찮고 힘들거든. 그 어릴 때야 그냥 막 대충 어떻게 그냥 응? 그잘 보이고 이뻐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러고 당기는데 뭐 나중에 나이 먹고 그러뭐 이뻐 별일 뭐가 있어 내가 귀찮아 죽거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차들이 해 보니까. 그 절집에 승려들이 머리를 빡빡 밀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맞아요, 이게. 절집에 승려들이 저거 머리, 저 같이 길러봐, 이제. 이거 어떡할 껴? 날마다 머리 감는다고? <웃음> 맞다, 그 옛날에 자, 머릿속에 이도 있어서 이. 석해. 허연 석해, 벌레. 머릿속에 벌레가 살았단 말이죠, 이? 그러면은 집단 생활하는 승려들 입장에서는 골 때리고 골 때리고, 그죠? 해결도 안 나오고. 그 옛날에는 머릿속에 석회 잡는다고 머리에다 허연 약발로 그랬어요. DDT 같은, 요즘 가끔 계란에 뭐 DDT 그 검출성, 농약성 물 검출된 옛날에는 머리에 뿌리고 살았거든. 머리 이 때문에. 자. 이 천일이 그나마 여러분들을 만날 때는 양심이 있어서 이렇게 머리를 도 감고 깨끗하게 정자, 정자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나마. 어쩌겠습니까? 그, 뭐, 호래비 혼자 산다고 괜히 꼴꼴하게 그냥 깨지자 해가지고, 이거 뭐, 응? 영상에 찍었다 올리고 이지라라 하면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웃음> 저번 이 앞편에, 그 앞전, 아, 그 전에 참, 엊그저께 그, 저기, 평창, 평창 올림픽, 아, 그, 그게 등장했던, 개막식에 등장했던 그, 인면족,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이렇게, 그, 새 모양. 그게 이제 뭐, 오늘 인터넷에서 보니까, 뭐 한쪽에서는 개기스럽다. 한쪽에서는 어 저런 게 있었냐, 몰랐다. 평화의 상, 현혈계기나다 나오는데, 어또 어떤 양반든 꿈에 나올까뭐개기스 뭐 아니, 뭐, 두렵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참 무식한 얘기예요. 그게.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에 그 저기 반인 반수 그니까 그러니까 그 한문말인데 한 반은 사람 반은 동물 그거 아시죠? 난개 그 이름도 몰라요 그 저기 그 말이나 말, 말 몸은 말말 말 새끼로 돼 있고 이 상반신은 이렇게 사람 모양하고 그게 신이단 말이에요 신화에는 다 그런 게 등장을 해요 신화에는 근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그거 알면서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신화나 이렇게 등장하는 걸 이해 못 하잖아요. 중국 신화에도 저, 그 저, 저런 저 동물 옛날에 신, 중국 신화에 있어요. 저런 게. 응? 여러분들 신화, 신화를 신화 접하고 볼때 우리나라 신화에도 그 뭐야 그 파케코세나 주문 같은 경우도 돌 속에서 알 속에서 뻥터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 누가 믿어요? 안 믿죠. 요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이 천일이 영상에도 말을 했지만 자기 나라 신화도 모르면서 너미나라 신화는 다 깨고 가졌단 말이에요. 제우스가 어쩌고 토르가 어쩌고. 응? 그러니까 자기가 어그 중에 참 하나 그 댓글 올라온거 보니까 누가 이거 기사에 썼어요. 덕분에 역사 공부 다시 한번 해본다. 잘한다. 잘한다 하는 얘기를 그런데 네티즌에 올린 게 있는데 그게 맞죠. 그 표현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내가 몰랐으면 찾아보고 공부하고 배우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신, 신화가 있었고, 응? 우리나라 신화? 한국 신화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 단군조선, 환웅, 환인,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지, 무궁무진해요. 아셨죠? 더미나라 것 좋아하지 마시고, 내 나라 것도 모르면서 더미나라 것만 찾아요. 내 나라 것도 알아야지. 응? 그게 정석이에요. 내 조상도 모르면서 어디 가가지고 막 신이나 찾고 그러지 말고. 내 조상, 내 조상이 우선 제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민상도 찾고, 신도 찾고, 그러는 거지. 자, 오늘은, 그, 여러분들한테 좀 전편에, 먼저 편, 이제, 내 그, 아버지, 그, 죽은 사후 얘기,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은 이천일이 여러분 한데 아, 죽어서 죽어서 죽어서 찾아온 친구놈 얘기를 한번 이게 예, 예, 그, 예, 그 저승 저성 얘기 저승사자 얘기 하는 김에 마저 이렇게 이어서 해 줄까 합니다 이천일은, 이천일은 여러분들 다시 아또 한가지 이천일은 다음 카페 어, 칠성당 귀신용은 조상 그리고 나 이렇게 가지고 다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에도 카페가 있으나 양쪽이 활성화하는 가데 되게 힘들어서 혼자 관리를 하니까 그냥 다음 카페만 그냥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 n s 상에서도 천일 법사라고 내내 활동을 하고 반이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만 하는 그런 정도인데 SNS를 하시거나 그 카페활동 하시는 분들은 놀러오셔도 됩니다. 찾아오셔서 어, 개인적으로 답답한 얘기 있으면 올려주시면 이2 0 0일이 아는 데까지 풀어드리고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알다시피 2 0 0이그 대리운전을 하시는 걸 아실 겁니다. 아, 모르셨으면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2 0 0일 밤에 대리운전합니다. 낮에는 법당을 지키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그런데, 그 대리운전 한게 오래됐습니다. 한1 그것도 16, 9, 1 넘었죠. 그랬는데, 에, 물론 대리운전 기사노로도 하지만, 대리운전 사업자도 있습니다. 큰 대기업은 아니고, 소기업. 그냥, 중기업도 아니고, 소기업으로 그냥, 그, 대리운전 명암만 걸어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지역에서 그아 대전지역에서 아 무슨 대리운전이냐고 대전의 o OK k 대리운전입니다. o OK k 대리운전 전화번호는 대표번호 대전번호에요. 585844개입니다. <웃음> 이거광고 제대로 하네 오빠오빠싸싸싸싸 그래서 585844개 오빠오빠싸싸싸싸싸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휴대폰에서 누르면 바로 사무실 아가씨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기 대전, 대전에 계신 분들은 대리운전, 대리전 부를 때 그걸로 부르세요. 그걸로 부르면은 이 천일이 거기 그, 그, OK 대리운전 대표입니다. 대표. 참. 그걸 지금 그, 저도 대전에 그 태평동이라는데 사무실이 있는데. 그, 그 사업을 같이 하던 그, 친구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회친구고, 아, 그 친구는 고향이 마산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서 마산에서 살다가, 아, 대전에 올라와서 지 누이들, 누이들이랑 터전을 잡고, 대전서 결혼도 하고 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 나중에는 뭐, 이혼도 일, 찍한감재 버리고, 혼자, 아, 사는 마당인데, 마산에서 운동을 해서 그런지, 체격도 이천일보다 더 좋았습니다. 성치도 이만하고, 예. 근데 그 놈의 그 유일한 나가 뭐냐면, 포카하고, 그훌로 뭐, 뭐, 뭐라고 합니까? 그 뭐, 이 바둑이 같은 그런 거 하고, 뭐 바둑 두는 거, 바둑 혼자 이렇게 뒤지어 바둑 뜨는 거, 이런 거. 근데 그 친구가, 그, 배운 학식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뭐, 운동선도 공부하라고, 하, 공부하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어디 뭐, 운동선도 운동했으니까안 했지. 그러니까 속된 말로 무식이 철저히 넘쳤어요. 덩치는 이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일은 맨 그런 바다에 놀다 보니까 뭐 사체도 했었고, 응? 어디가 어울려가지고 이게 폭화나 하고, 이랬, 던 거죠. 이 천일일과는 그 살아가는 그 사상과 개념이 다르다 보니까 딱히 뭐 어울리고 할건 없었습니다. 어울리는 것도 술이나 먹을 때 어울렸지, 그 외에는 어울리질 않았고, 그냥 이놈 저는 그랬었는데 이 천일보다는 나이가 좀 한두 살 어린 걸로 알았습니다. 이놈이 찡깔라고 찡깔을 지가 밥 먹다가 결국은 이,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 상황이 됐었는데, 그렇게 저렇게 세월이 오고, 이렇게 참, 그, 동고동락하던 세월이 지났고, 꽤 지났었죠. 근데 이 친구가 이, 죽은 지가 몇년 됐습니다. 벌써 한 3, 4년, 벌써 한 3, 사는 됐나보네요. 이천인은천대로 바쁘고, 걔는 걔대로 바쁘고, 게 움직이고 살다 보니, 서로 만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각자 사무실에 나가야지 얼굴 보지 그렇다고 따로 뭐 전화해 가지고 야 서로 앉아 앉아 만나자 뭐찾아야 이게 일을 관계는 아니다 보니 서로 예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걔는푹커치는 친구들이랑 어울려야 되고 나는 이천 일은 이게 천 일대로 공부하고 이런 이런 이 부류에 있다 보니까 여기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사는 자체를 이천 일 싫어하니까. 그래서 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천일 꿈에 그 친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였는데 뭐가 보였냐면 그 눈썹이 보인 거예요. 어, 개가 딱 등이 보이면서 뭐라겠냐면 개한데 그 아마 우리 집 카페 어딘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은 그 석등, 그 석등이라고 절 대웅전이나 주변에 이렇게 이석 이 등이 있습니다. 돌로 만든 등이죠, 이많아그 안에 촛불이나 뭐 호룩불 같은 거를 넣어서 켤수 있게끔 되어있는 그런 장치인데 그런 물건, 그 석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한테 어떻게냐고 꿈에 딱 보여주는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석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석등이 아니고 형태는 그 모양인데 어, 쇠, 쇠로 철로 만든 그런 형태의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개인가섯개 정도를 이 친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느닷없이 응? 꼬요 보여가지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 면은야 이거 니가 집에 뭐 한다고 이걸 가지고 있냐 왜냐면 작은 것도 아니고 키가 사람 키만 하고 더큰 것도 있으니까 이걸 니가 왜 가지고 있냐 뭐 니가 잘하는 가까운 절에 이거 갖다가 줘라 그거 쓰게끔 니가 집에 쓸 것도 아니고 하나도 그렇게 하다가 깼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천이끌로 깨고 나니 아, 이게 뭔 일일까? 왜, 몇년 동안 뭐, 딱히 통화 한번안 하는 그런 놈인데, 느닷없이 이제, 그렇게, 딱, 그 꿈에 보여주니, 이 천일이 이제, 황당한 고뭔 아, 소스가 있구나. 다시 말해서, 뭔가를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구나, 하고 이 천일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천일이 그, 그, 그, 계약 그 친구의 그, 저 전화번호도 있었지만, 굳이 전화하기가 싫어가지고, 사무실에 늘 상주하면서 지키는, 그, 또, 우리 가티 일하는 그 사장이 하나 있습니다. 양반한테 청을 했어요. 그 그놈, 어 죽은 놈그놈 그 현황을 물어보려고 분명히 멋소 수가 있는 거니까 얘 어떻게 지내?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전혀 직접 전화 안 하고 했더니 그랬더니 이제 본인도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들리는 근황에 의하면은 여전히 폭풍으로 당기고 어 치질, 어. 치질 걸려가지고 치질을 가서 수술을 했는데 그게 낫지 않고 자꾸 재발한다고 하더라 그런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질? 아니고 뭐 치질은 수술하면 바로 뭐곁 나와서 돌아다니고 뭐 일상생활하고 금방 낫는 거 아니야? 하고 물었더니 그래서 그런데 걔 같은 경우는 그게 벌써 6개월 이상 계속 그 치질 수술한 부분이 탈락하고 탈락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한 6개월 이상 그랬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 이 천일에 듣자 그 양반한테 뭐라고 했냐 그건 아니다. 걔는 원인은 치질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치질 이상의 다른 문제가 있다. 다른 문제가 있고 그거를 빨리 그 치질 말고 다른 쪽으로 다시 말해서 암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쪽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빨리 치료를 해야지 그거 아니면 큰일 난다. 형이 한 번, 내 네, 형, 형이라고,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어? 나보다 세대랑 네세대를 많아가지고, 사무실에 있는 사장한테는 내가 형이라고 부릅니다. 형이 한번 전화해가지고, 걔한테 얘기해줘. 알았지? 그렇게 하고, 어, 걔한테 그, 가까운, 이, 절이라도 찾아가가지고, 나름 시주할 부분 있으면 시주를 하고, 빌으라고 해봐. 기도하라고. 이 닦아내라고 한번 해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 천일의 모토 딱 주관에 있었습니다 뭐하냐면 신에서 알려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꼭 합니다 알려줘요 이 천일한테 그 죽은 친구놈이 한대 가지고 석등 이만한 게 철로면 그런 소설을 알려주는 자체는 뭐냐면은 경곤해지는 무언가 해결 방안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 천일이 뭉쓰고, 있, 뭉쓰고 안 알려주고 있으면 이 천일이 나쁜 짓이 되기 때문에 이 천재는 꼭 알려줍니다 그걸 알려줘요 알려줘야 본인도 알아듣고 뭔 대처를 취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거기서 지가 대처를 하든 말든 행동하든 말든 그거는 자기 책임이죠 어떻게 보면 이 천일이 면피하기 위한 하나의 정확한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고 또 한참, 한참 얼마를 지났을까요? 음... 이 천일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놈한테. 응? 그 아픈 놈한테. 그 치질 때 아프고. 어, 그래요. 그랬더니. 이 천일한테 어디 잘 아는 절이 있으면은 자기한테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천일은 생각이 이러걔 너는 안 된다. 왜? 지가 만약에 이 천일 얘기에 공감을 했고 이래 이래 했으면은 지가 우리 경천사도 압니다. 이 천일이나 이 경천사 여기도 와서 옛날에 술도 먹고 놀러가고 막 이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이 천일이 어떤 일을 한다는 걸또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가 찾아와야지. 어차피 지 끄질 끄질 끄질 질 끄질 돌아다니면서 어? 지할 짓 하고 돌아다니된지 가끔 가 탈락 가지고 병원시 되시는 거 말고는 지가 찾아와서 자초지정을 먹고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건지 연의를 따지고 해결방법 착 이랬어야지 전화를 띠리릭 해 가지고서는 알려줘 그거나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답이 없길래 이천일이 그랬습니다. 그럼 네가 찾아봐라. 어찌 내가 저기를 하겠냐. 분명히 하늘에서는 에 너를 안타까워해가지고 알려주신 것 같은데 네가 찾아봐라. 나는 모른다. 모뭐 실적으로 이천일이 뭐 이거 딱히 뭐어느자리가 알아 뭘 어떻게 할수 있는 적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지가 살고자 해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어쩌, 어쩌겠습니까 살고 죽고는 짐 지, 지 몫이고 행하고 안하고도 짐 몫이고 이천일이 알려준다 한들 지, 걔가 지극정서로 살려달라고 빌고 그럴 위인이 못 된다는 걸 이천일은 알고 있었죠 그렇게 하고 전화 끊고 그리고 또 시간이 쭉 흘러갔습니다 나중에 그 사무실 사장 한대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 이제 완전히 입원했다고. 어찌 대사인이냐, 사인, 뭐냐. 그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역시나 체질이 아니고, 이게, 이게 장, 뭐, 무슨 암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암. 나도 이, 이, 그, 그, 어디, 어디, 그 카페 내용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암이라고 했는데, 이미, 그, 전이가 다, 온몸에 전이가 다 돼가지고, 손을 못 쓴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놈이, 맨 자기 주변에 친구들이라고, 맨그지 부류가 같은 끼리끼리 그런 꽉 끼기 어울린다고 어울려가 있다 보니까, 걔네들은 하기 좋은 말로, 아, 괜찮아, 괜찮아. 금방 났을 거야. 아이거 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러다 보니, 팔 남기다 보니까, 혹해가지고서는, 그냥, 그냥 이지라를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종을 친 겁니다. 이미 뭐 병원에서 뭐 이거 손못된다는데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 이 천일이 처음 그그 그 개에 대한 첫꿈그 세르마 등 이걸 껐을 때랑 역산을 시, 시기를 역산해 보니까 근 1년 전입니다 1년 전근 1년 전그 이게 완전히 전일가 돼 가지고 손못 씁니다 하고 딱 사형선고 받은 그날까지 역산그것기서 역산을 했을 때 시기적으로 1년 전이면은 이미 그때부터 이제 전조 시작이 된거죠 이게 원래 암세포가 퍼지기 시작하면 급속히 퍼진다는 얘기죠 바로 그랬던 겁니다 이미 그때의 그이 천일이 그 소스를 주고 신령님들께서 알려줬을 때 지가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나서고 빌어냈으면 원수가 났다는 거죠 이 천일은 그 석, 저, 세르마는 등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야, 야, 이거 니가 왜 가지고 있냐. 저래서 그냥 갖다 줘라. 했을 때는 등이 세 개든 다섯 개든 있으면 갯수만큼 돌아다니면서 시주를 하고 지가 피를 내는 게 맞았습니다. 게이 천일은 그렇게 풀었어요. 그게. 근데 걔 행동 패턴이 맨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앉아서 포카 좋아하고, 이러니 뭐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무슨 답이겠어요? 그러고, 이제, 입 얼마 안 있다가, 그렇다고 면회 갈 일도 없고, 이 천일이 뭐, 가보고 싶지도 않고, 얼마 에 있다가, 딱, 이 천일이 보면 또, 딱, 보여주는 뭐가 보여주냐면은, 길가에서 대리운전을 하는, 이 천일은 사장이자, 기사 노업도 합니다. 기사는 대리운전, 손님도 모시고 댕겨요 길거리에서 걔도 대리운전을 했으니까. 길거리에 같이 있는 모습이 있는데, 저만큼 차가운데 딱 오더니, 걔를 태우고 휙만히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지원차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 외진 곳에 떨어지면은 어 차를 코를 부르면은 차가 와가지고 태워줍니다 다음 코를 찍을 때까지 그런 역할을 하는 차인데 그런 차가 등장을 하더니 걔만 태우고 휙만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0 0이 야! 누구누구야! 하고 부르는데 이놈이 못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딱겠죠 고장류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0널이풀어보기를아 네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하고 알았던 겁니다 얘는 예, 손쓸 방법이 없다. 이미, 그 태우고 간그 창은 저승의 창 거예요. 저승사장. 태우고 가는 거예요. 죽은, 그니까, 이승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얼마에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럼 이천리 본상관이 안 갔습니다. 갈 필요도 없고. 알려줘도 이해를 못하고, 못 알아듣는 중생인데, 뭐, 뭐 뭐를 어떻게 할것 같, 못 하죠. 안 됐지만 죽은 놈 가가지고서 애고 애고 할 필요도 없고 뭐잘 죽었다고 할 수도 없고 타피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딘가 저쪽에 부러졌겠죠 뭐 자식새끼도 없으니까 그니까 러 자기 인생 허접하게 살다가 나이 50 초반에 죽은거죠 50 초반에, 죽은 초반에. 생각해보니까 요즘 나이 50살이면 뭐 50초반이면 뭐 이게 청춘이지 그게 적입니까? 그 나이에 호대 멀쩡한 놈이 갑자기 그렇게 해가지고 1, 2년 새 골골골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몇아 그리고 한 1년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났을까 이놈이 찾아왔습니다. 이 천일은 한 1년 정도 죽은 다음에 어, 한 1년 1년 넘은 시점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 꿈에서 그런 거죠. 찾아온 거예요. 응 음, 그래 잘 지냈냐 했더니 이놈이 수기가 별로 없습니다. 등치는 이따만한 새끼가 그러니까 머리 흑적흑적거리고 그래서 아이고 이놈아 이 꿈에서는 이 천일이 걔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찾아왔을 때 아이고 이놈아 그래서 툭툭 쉬었더니 머리만 극적극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나, 이, 그 생전에도 이럼생각에네가 언젠가는 나를 찾아올 거다. 하는 그런 건 알았습니다. 왜? 지가 살아온 그 흐름과 바탕을 봤을 때, 그 업을 봤을 때, 절대로 그러면 그냥 이 저성으로 갈수 있는 그런 저성 티켓을 이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유요권이못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지가 죽어보니, 옛날에 살아있을 때는 이 천일이 법사노로 산다니까 우습게 알았는데, 죽어보니까 이 천일 할 길을 아닌 거죠, 이제. 그럼 지가 어디 가가지고 보내달라고 할 거예요? 응? 어디 가가지고? 지가 절간에 갈 거예요? 뭐, 어떡게 어떡할, 밥 없어요. 그렇다고 지 형제들이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알아가지고, 이 천도지에게 보내줄 것 같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천일을 찾아왔어요. 결론은 뭐냐 보내달라고 그래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 놈아 그러면서 이제 안 됐다는 투로 근데 이미 뭐 상황 다 끝난 거잖아요 그죠 뭐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천일이 냉장고에서 먹을 거랑 이런 걸쭉 챙겨가지고 줬습니다 야 이거 가면서 가 먹어 했더니 얘는 어. 아난 이런거 너무 많어 이것도 안 먹고 그냥 조금 이것만 줘요것만가지고갈게 그러길래 아니 인마 가다 보면 한참 가야 되는데 배고프니까 이거 가져가 야 새끼야 해가지고서는 보따리 가방 이렇게 가지고 바리바리 싸줬습니다 이거 가져가 가지고 가면 먹어 그러고서는 얘를 보내주려고 하는 찰나에 저번편에 얘기듯이 저승을 지키는 그 저승, 문지기 사자뿐만이 아니라 똑같이 큰 호랑이와 아마 사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 정말로 이게 저승을 지키는 그게 하늘을 지키는 아마 그런 거겠죠. 우리 지상에서는 개새끼 키우듯이. 그게 쳐맞으면서부터 막그 얘를, 그, 그 친구는 그 개를 막 잡으러 얘는 뭐 달리는 게아니야 하늘을 날라와요 하늘은 하늘은 막슉슉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이 천일이 다급함을 느낀 거예요 야안 되겠다 저것 들어온다 이리 와 해가지고 이천일 얘를 보내는 방식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들 투포안 던지는 거 있죠 투포 이거 아, 뭐 원반 던지기 인가요 왜? 이게 막 빙빙빙 이렇게 막, 막 돌리다가 씽씽 운동경기 중에 샥 놓으면 막투푸한팍날아가는거 그런 거 있죠 이 친구놈을 이 천일이 딱 붙잡고 그런 식으로 그랬어요 왜냐면은 호랑이랑 그 사자들이 막 달려오는 그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냥 야 얼른 가 피해 이랬다가는 딱, 딱 잡히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얘를 쟤네들보다 최대한 빨리 도망가게 보내려고 하니 어쩌겠어요 답이 없지 그래서 투푸한 방식 이놈은 도대체 나보다 도 큰데 어떻게 이놈을 그렇 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놈을 잡아 돌리다가 그냥 휘다 그 원신력으로 팍 던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놈은 그 원신력으로 휙날라갔고쫙 날라가고 야구구 날라가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날라갔고이 천일쪽 이쪽으로 오던 그 호랑이랑 그전사자들은 개를 보고 막 쫓아가려고 방향을 바꿔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이 천일이 그그 그 쫓아가게 냈으면 안 되겠길래 이 천일이 하늘을 붕또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는데 우리 저 전봇대 전신주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막 잡을 쭉 걸려 있는 거야 그 사이를 펴서 촥이천이 올라가면서 친구놈 여기 저승사자 여기 호랑이 사자 여기 여기 가운데 딱 끼어들어갑니다 이 천일이 딱 막아 선 거죠 안돼 했더니 이제 달래들어 안돼 거기서 이제 이 천일이 저승사자 호랑이를 쳐 내리고 싸 싸움, 싸움이 일어난 거죠. 얘는 가 퇴버렸고 가 버렸고 그렇습니다. 이놈은, 이 놈은 이이 놈은 이 천일 때문에 그나마 저승으로 간 게입니다. 그 이후 한 번도 안 보여요. 그 이후 그게 꽤 됐죠. 그것도 잘간 거죠. 신놈도 와가지고 이처지란는데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이놈이 약간 내성 자성 찍었다고 했잖아 오나좀 어, 보내줘 이러지는 못하더라도 그 뜻을 표정상 말은 알기 때문에 아이고 이놈아 하면서 어깨를 툭툭 쳐준 거고 가, 가는 길이 멀으니까 이거 가지고 와서 뭐 가, 가면서 먹어라 하면서 싸서 보내준 거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저번편에 되겠지만 어차피 태어나면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그게 언제 죽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다생각하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자기는 막 80살, 90살, 100살 막 이렇게가 살거살거 같이 생각을 해. 요 그거 아니에요. 아까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나이 먹으니까 귀찮으니까 머리 파 쇼카타하고 길었다가 쇼카타하고 빠마하고 막짓치고 간편히 뭐 빡빡 밀고 이러고 산다겠죠? 응? 귀찮으니까 그거예요, 그거. 죽는 것도 맞아 죽는 것도 그래요 죽는 것도 나이를 먹어 갈수록 저 어릴 때는 몰라 이제 막 자기가 언제 죽는 생각도 안해 근데 나이가 40살 50살 60살 이렇게 되면 자기가 언젠가 죽는다는 명제는 딱 있단 말이에요 죽어 이제 언젠가 이제는 자꾸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꾸 불안한 거야 막 이제 우리 막 머리 잘라하고막막 막 이렇게 하듯이 그때는 귀찮아서지만 그 과정에 가듯이 이게 가면 갈수록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욕심도 던거 자꾸 내려놓고 신도안 믿다가 신도 찾고 귀회도안 가다가 귀회도 가고 절도경철관도안가 절관도 가고 이 별들을 다 하는 거예요 응? 옛날에는 안 먹던 영양제도 먹고 응? 근육만드다가 열심히 운동하고 등산 당기고 그래도 죽을 건 죽어요 백날 그 등산된 겨 가지고 그냥 만들어 봐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죽어요. 아니 누가 각자 한데 너는 몇 살까지 살고 너는 몇 살까지 살고 정해줬어요? 아니잖아요. 죽기 전에 우리 친구는같이 똑같이 우리 아버지도 있지만 우리 친구놈 저놈같이 그 놈같이 미련하게 살다서 죽으면 은 1년 동안 지가 뭐하고 돌아다니면서 지가 평생 죽어서 돌아다니면서 갈 데도 없거든 재미도 없고 그나마 그놈은 빨리 깨어치고 와서 가야 되겠다 싶으니까 이 천사 좀 찾아왔던 거고 천일이 보내준 거예요. 친구된 옛정으로 인해서 응? 친구도 아니지만 사회에서 만난 놈이지만 그술 한잔 먹고 밥한끼 먹은 그 옛정으로 인해서 여러분 절대로 미련하게 죽으면 안 돼요. 내가 아 어, 내일부터 해야지 뭐 다음부터 이렇게 깨우쳐야지 뭐 내일 내일 죽을 건데 내일 죽을 건데 뭘 내일부터 깨우쳐요 그러면 안 돼요 응?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꼭 이해하시고 덜어낼 거 덜어내고 비울 거 비우셔야 돼요 응? 늙어가지고 욕심내는 걸 노욕이라 그래 노욕 노인네들, 노일로 짜서가지고. 응? 음? 노인네들이, 그 욕심내. 그래, 아무 소용없어요. 왜 그래? 응? 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내려놓고 비우잖아요. 깔끔해, 세상 편해요. 아셨죠? 자, 오늘, 이제 얼추 이제, 이, 이 타이밍이 지금 끝날 거가 다 됐는데. 오늘 일요일이니까 이제 명절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진짜 명절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친구 얘기를 한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나마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아들이 제자다 보니까 그렇게 움직여 가지고 저승에서 빼내주 지옥에서 빼내주고 그렇게 했었던 거고 우리 친구놈도 보내줄 수가 있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저런 거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런 인연이나 끈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저승의 문을 열고 갈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깨우치고 닦고 업이 없어야 돼요. 아셨죠? 자 금일 아,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원 어, 학원대 한국 신화 우리나라 신화에 대해서 공부 좀 조금 더 하시게 하세요. 아셨죠? 남의 나라 신만 좋아하지 말고 토르의 열광하지 말고 아셨죠? 이번에 신광학계 영화도 참잘 나왔더구만 그래도 좀미지한 부분이 지만 그나마, 그나마, 그 정도는 냐 수작입니다. 아시죠?